야널왜 청소 안 하냐 우리 둘이 네 복도 청소 당번 있잖아 아 우리 엄마 결혼반지 보고 있었지 아니 엄마 결혼반지를 왜 학교에 들고 오냐고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음 우리 엄마 아빠를 이차랑 하고 싶으니까 알겠으니까 청소는 좀 해주겠어 네네 알겠습니다 어? 오빠 나 천원만 나도 없는데 아이 그러지 말고 나 이따가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매장 가야 되니까 천원만 달라고 어? <웃음> 야 누네 얼굴 좀봐 너네들이 부모님 중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네 진짜 얼굴 이 잘난 엄마 아빠 닮아서 이렇게 예쁜데 우리 부모님 쪽 젊었을 적 사진을 봤는데 난 연예인 결혼식인 줄 알았다고 <웃음> 연예인은 무슨 언니 우리 엄마 아빠 젊었을 때 결혼 사진은 디즈니 공주님 왕자님인 줄 알았거든요 <웃음> 아 그러셔? 그럼 니네 오빠 얼굴 좀보렴 당연히 우리 집이 더 우아한 요인지아니겠니 아니, 아이 저희 오빠는 좀예외예요 원래 못생겼어요 응? <웃음> <웃음> 야 그러면 나도 내일 우리 엄마 아빠 결혼사진 가져올테니까 니네도 가져와야겠지? 그래요 언니 누가 더 예쁜지 내기해 <웃음> 니네 오빠 얼굴 좀 봐라 딱 봐도 유 전자 사이즈에 나오지롱 네요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진짜 오빠는 누구 닮은 거야 진짜 너무 세게서 나는 오빠 얼굴만 보면 아주 그냥 화가 북받쳐 올라 <웃음> <웃음> <웃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엄마 아빠 결혼식 사진이 여기 어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유르르!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 그... 결혼식 사진 찾고 있어요 보고 싶어서요 음... 그래? 어, 오랜만에 볼까? 음... 여기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웃음> 엄마가 왕년엔 좀 아름다웠지 어, 근데 엄마 이 단체 사진에서는 왜 신부가 두 명이에요? 이 사람은 엄마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웃음> 이 사진은 봐도 봐도 짜증나네 아이 사람은 그냥 하객인데 예전에 아빠랑 같이 회사 다니던 사람이었어 하긴있네 어...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왔다고요야 아빠 옆에 서서 사진 찍은 건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 엄마 결혼식 하실 때 속상하셨겠어요 어휴, 나는 그날에 정신도 없었고 아빠는 예쁜 나만 쳐다보느라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다가 우리 둘다 사진 보고 알았어 어휴, 저 여자가 계속 우리 남편 옆에 들러붙어가지고 결혼 사진 몇장 버린 기억이 나네 아휴 뭐머 권에서 당하고만 있었던 거예요? 응, no. 음, 절대 아니지.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아, 이게 뭐야? 이 사람 뭔데 이래요? 누가 결혼식에 흰색 원피스를 입고 와. 누가 보면 와이프가 두 명인 줄 알겠어. 여보. 이 사람 당신 직장 동료잖아!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건데? 모르는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당신 이에딱 달라붙어서 지가 신부인 척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나도 결혼식 당일 날에 몰랐는데 나도 지금 사진 보고 알았어! 아휴... <웃음> 이거 진짜! 한 마디 해야겠는데 이거?! 어휴... 응? 여보세요? 예슬 씨! 저잉여맨인데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요? 어, 잉여맨 주인님 안녕하세요. 어, 와이프분도 계셨네? 저기 예술씨, 단도직입적으로 짧게 말할게요. 내가 오늘 결혼식장 사진을 봤는데 이거 일부러 그런 거예요? 흰색 원피스 입고 계속 내 옆에서 사진 찍었던데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와 지금 집사람이 곤란해졌으니까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저는 그냥 주인님 결혼 축하해지러 간 건데 어, 혹시 제가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입으면 안 되는 거였나요? 그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만약 주인님이 와이프 분과 헤어지고 다른 분과 또 결혼하게 된다면 그때는 흰색 말고 다른 거 입고 갈게요 <웃음>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 네가 일부러 망친 거지 너 예전에 우리 남편 좋아해서 꼬리친 거 모를 줄 알아? 그런데 우리 남편이 너 거절하니까 지, 그냥 지출 나고 그래서 뭐요? 어? 저런 아저씨를 누가 좋아한다고 이런시답지 않은 이유로 두 분이 절 부른거라면 저 가볼게요 주님 사적인 이유로 연락주지 마세요 저 가보겠습니다 응? 음, 뭐 저런 절대 절대 이렇게 가만히 당할 순 없어 꼭 복수할거야 자! 됐습니다! 에이, 아저씨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하하하 <웃음> 럼 다시 한번쭉 앉았네! 난 가보겠네? <웃음> 네! <웃음> 자! <다음> 분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친구분이시네! 빨리 앉으세요 앉아! 같이 사진 한번찍읍시다웃으시고 자, <웃음> 빨리 앉으세요 아하. 김치. 청첩장 t 인도 없는데 용케 p 어떻게 제 결혼 날짜는 아시고 <웃음> 굳이 오셨어요 <웃음> <웃음> 예전에 남편 직장 동료인데 이이이렇찾찾왔죠죠저어요요 흰색 원피스 입으셨네요 누가 보면 신부인 줄 알겠어요 색이참잘 어울리셔 제가 참잘 어울리죠? 제가 오늘은 흰색이 입고 싶어서 어! 저기 남편도 오네 여보! 오랜만이지 예슬씨? 오늘 예슬씨 결혼식이라고 해서 신경 좀 썼어 그건 뭐야 빨리, 빨리 앉으세요 앉아 여기 앉으세요 여기 친구 왼쪽에 자 좋아요 전부 웃으시고 아아 찰칵 찰칵 자 친구 또는 직장 동료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들 앞에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와 엄마 진짜 완전 열배로 갚아주셨네요 그렇지 상황에 따라 예의와 격식 있게 옷을 잘 맞춰 입어야 하는 거야 <웃음> 그러게요 진짜 두 눈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이 사진 내일 학교에 들고 가도 되죠? 친구들한테 자랑할래요. 음, 그래? 됐어! <웃음> 엄마! 엄마 아빠 결혼 사진 너무 잘났다! 어, 우 그렇지? 그런데 엄마는 결혼 일범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왜? 내가 볼때 엄마 엄청 예뻤어! 에이,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유가 다 있어. 에휴, 엄마 갔나? 다 보고 잘 정리해 놔. 응? 도대체 어? 왜 그러시지? 어? 그런데 엄마 아빠 옆에 있는 사람들 자세히 보니까 리안의 엄마 아빠 아니야? 어? 뿅. 와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